그, 일정,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보면, 그 뭐냐, 공의 이동거리가 지금 이렇게 증가하는 걸 아시거든요? 근데, 공의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얼마큼 증가냐면 1초에 9.8mps가 증가가 고요 이만큼, 일초마다 이만큼 일정하게 증가해요. 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아닌가요? 네. 음. 그리고, 여기서 가속도? 가속도는, 아까 제가 말, 계속 말했는데, 그 뭐냐, 단위 시간,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의 속도 변화량이거든요? 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시간분에 속도 변화량이요. 자유는 그냥 미터퍼세크의 제곱. 그리고 그 여기서 등가속도 운동이잖아요. 네. 이게 다유오나 운동이 사실 등가속도 운동의 일부거든요. 네.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 뭐냐면 그물체의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이에요. 음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속도가 이렇게 그래프로 봤을 때 이렇게 일정하게 변하는. 네.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고다유나 운동이 여기 포함어 있어요. 얘는 시간이고, 얘는 속도변화요 속도. 변화예요, 속도. 음. 그래서 일정하게 증가하는거예요이증가수도얘 음. 말고도 그 뭐냐. 이렇게 수평방향으로 생길 때고이런거면그러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무체 이렇게 되는거잖아요. 음. 이렇게 되는거. 여기서 봤을 때얘따르고 얘만 보면 그이 뭐냐. 얘가 얘도 똑같이 공기저항을 무시할텐데 이게 수평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잖아요. 음. 이게 수평방향이고 이게 수평이고. 수평방향이고. 그리고, 얘를, 그 뭐냐, 연직방향으로 잡으면, 이쪽으로 이제 운동하잖아요. 네. 얘가, 그 수평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지 않는데, 이 운동방향이, 이 힘이 이렇게 중력에이 작용하잖아요. 네. 그니까, 이중력이 그, 그니까, 연직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는 거니까, 이것도 중간속 운동이에요. 그때, 그, 할때 뭐, 힘이 뭐, 여긴 최소, 힘 최대, 뭐, 해서 이렇게 잖져요 근데 그러면은, 네. 근데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전신운동방향 어떻게 되는 건가? 앉아봐요. 이렇게. 앉아봐요. 아, 힘이 작용하는 중이에 이거 비스듬하게 어? 움직이는 거군요 맞아요. 너무